여러분들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라고 앱 다운받는데 있잖아요 그죠 앱 다운받는데에서 멸치라고 하는 앱을 여기서 다운을 받습니다 멸치 그러면 멸치 무료 영상 편집 영상 제작이라고 하는 툴이 나올 거예요 보이세요 이걸 열게 하면 당연하게 무슨 무슨 권한하라고 나오겠죠 그죠 권한을 요구하겠죠 그죠 예, 그런 권한들 요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OK 누르고 넘어오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런 화면. 이 화면 나왔나요, 여러분? 아직 설치 중이세요? 네. 설치 중인 가운데 들으세요, 그러면. 네, 그, 그, 넘기시면 되지, 그런 것들은 다요. 네. 뭔가 설명 나오는 거다 넘기시면 돼요. 그럼 다 넘기면 그냥 이렇게 화면 나와요, 여러분. 네. 이렇게 멸치해서 이런 화면이 짠 나오면 정상적으로 되신 거예요, 여러분. 네. 됐죠? 네. 자, 그, 다운받으시면서 들으세요. 자, 여기 제가 하나 메뉴, 메뉴, 메뉴 그 설명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설명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한테 전화가 꽤 많이 와서, 이 멸치에서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서 써도 되나요? 이 멸치 때문에 저작권 뭐, 그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화들 많이 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그죠? 간단 제작으로 제작된 영상은 유튜브나 그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죠? 사용 시 출처 멸치 앱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출처만 표기하면, 이해되시겠어요? 이앱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튜브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제, 교수님 멸치 때문에 저작권 위반 걸렸어요. 오시는 분들 거의 계속 확인해 보면, 거의 99%가 뭐냐면요 음악 때문에 걸리는 음악. 99%가 배경 음악을 잘못 써서 걸리는 거지 멸치 때문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꼭 기억하세요. 네, 이유는 그리고 여기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돈 받고 재판매하지 말라고. 그죠? 그만 거안 하면 큰 문제 없다. 즉 뭐냐면 제가 인트로 제, 대신 제작해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해되시면 멸치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 돈 받고 파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 들어왔나요? 들어왔으면 여기 new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유튜브 오프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세요? 네, 찾으셨어요? 유튜브 오프닝 찾으셨어요? 네,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오프닝 영상들이 쭉 보여요 뭐 봄, 봄맞이 벚꽃 오프닝 뭐 심플하고 깔끔한 텍스트 블루 오프닝 나오는데 일단 봄맞이 벚꽃 오프닝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 네, 클릭 너무 심플한데 이거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뭘 해주겠다고요?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그게 유나로고랑 구독과 좋아요 라는 글자 있죠 그걸 내내 내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이해 되시겠어요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주는데 유나로그 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내가 원하는 글자를 바꿀 수 있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요 라고 나오죠 보이세요 클릭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유, 아래, 여기 아래쪽에 뭐가 나와요 유나로그 1번 2번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다 연필점럼 생긴 버튼 나오죠 연필처럼 생긴 버튼을 누르면, 여기 1번 걸 유나 요거를 바꿔주고요. 2번 걸인 요 구독과 좋아요를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을 클릭하면 유나로그를 어떻게 해요? 뭘로 쓸 건데요? 물어보는 거죠. 제 채널명은 뭐에 디비랜드니까 디비랜드 이렇게 쓸게요. 디비랜드. 여러분들은 디비랜드 쓰면 안 되죠. 다른 여러분들 채널명을 써야 되겠죠? 채널명이 긴 분들은 요거 쓰시면 이게 안맞겠죠 본인들한테. 그죠? 긴 분들은 짧게 하면서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영상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샘플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샘플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완료하고, 그 옆에 2번 보이세요, 2번? 2번이 구독과 좋아요죠, 그죠? 이걸 2번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뭘 바꿔요? 연필처럼 생긴 버튼 누르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라기보다는 너는 구독하지 마세요, 저걸 내요. 웃기려고 하는데 웃지도 않으시네 자 어쨌든 구독하지 마세요. 전 적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완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내가 수정한 대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요 그죠? 바뀐 거 확인되셨어요? 네.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완료라는 버튼 보이세요. 완료? 완료. 완료를 터치. 그럼 이 완료된 영상이 쭉 하면 비디오를 제작하는 중입니다. 쭉 완료가 됐죠, 그죠?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 플레이 버튼 보이세요? 플레이? 플레이를 쿡하고 누르면 이제 바뀐 게 영상이 재생돼서 나와요. 음악도 나오면서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게 어디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어디 저장됐는지. 따로 여러분들이 그 따로 여러분들이 별도로 저장할 필요 없어요. 나가서 나가서 갤러리 있죠. 갤러리에 가보면 갤러리에 가보면요, 뭐라고 멸치 멸치 인코더라고 해서 폴더가 하나 있어요. 갤러리에 가면 멸치 인코더라고 하는 앨범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여기 가보면 여기 가보면 이렇게 지금 만든 영상이 이렇게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어요? 찾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찾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사진이 아니라 뭘로 찾아요? 앨범으로 찾아요, 앨범. 앨범으로 찾고, 앨범 위에 보시면 멸치 인코더라고 이렇게 뭐가 나온다고요? 네,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고,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따로 저장 안 하셔도 되겠죠, 여러분. 네, 갑니다. 네. 그래서, 자, 멸치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멸치에서, 멸치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다른 템플릿으로 만들어 볼까요? 라는 글자 보이세요? 클릭하면, 클릭을 하면, 본맞이 벚꽃 오프닝하고, 이제 이번에는 심플하고 깔끔한 텍스트 오프닝이라고 있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시간대가 보이죠 앞에 했던 거6초짜리였죠 6초짜리. 밑에는 어때요? 11초죠? 좀 길죠? 그죠? 밑에 좀긴거한번 볼게요. 자, 심플하고 깔끔한 텍스트 블루 오프닝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자, 요런, 요런 느낌의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느낌의 인트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의 인트로요. 그럼 여기에, 자, 이제 잘, 잘 보세요. 여기에 인트로가 들어가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비디오 하나, 텍스트 세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사진이 아니고 뭐예요? 영상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영상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 내가 강의하는 영상이나 사무실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영상을 집어넣고 글씨를 수정하면은 내가 원하는 영상과 글씨가 바뀌는건데 이해되시겠어요? 여기다가 부동산 이렇게 광고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이 고양이에다 그죠? 이, 이해되시겠어요? 이런식으로 다시한번 볼게요 다른 영상... 아, 이해하지 말고 빼고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빼고 다시 네. 나가서요 다른 영상 한번 볼게요 기원 스쿠터 여행 여행 오프닝 이네 그죠? 기원 스쿠터 한번 클릭해볼게요 또요 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쭉쭉쭉쭉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글씨들이 보이죠? 그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요 사진은 하나도 필요가 없대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글자만 다섯 개 수정하면 된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진과 영상을 넣어야 되는 게 있고 글씨만 수정하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요걸 보면서 판단하셔서, 자 판단해가지고 이제 뭘 만드냐면, 뭘 만드냐면 여기 영상들 쭉쭉쭉 보세요. 보다 보면 시간하고 딱 봐가지고, 아, 이거 좀 괜찮은데? 라는 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괜찮은데. 그럼 제가 만약에, 음, 한번 해볼까요? 귀여운 고양이 일러스트 오프닝. 자, 제가 고양이 일러스트 오프닝 하나 있는데, 저 그냥 저를 잠깐 보세요. 그냥 잠깐 보세요. 저 고양이 일러스트 오프닝 가서 제가 이번에는 여기, 요런 이미지죠. 그죠? 요런 이미지인데, 여기 보면, 고양이 일러스트 오프닝 지금 영상이영상이 그러니까 영상이 하나 필요하다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 글자 3개가 수정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제가 클릭해가지고 이제 냐옹TV가 아니라 저는 뭐 바꾸냐면 똑같이 마찬가지 제가 DB랜드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d b 랜드로 하고 네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가서는요 이 영상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죠 네, 일단 영상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죠 우리 꼬맹이 영상 하나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어 볼게요. 이게되시겠어요 그죠? 네. 여기서 완료. 들어왔죠, 그죠? 음. 그다에 여기 이번 이야기란 글자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그대로 그냥 쓸까요? 네. 이번 이야기 수정을 안 하면 이 글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야기 뭐라고 쓸까요? 사랑스러운 가족 이야기를 하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서 완료해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소리를 한번 소리도 볼륨도 한번 올려봐야 되겠구나. 100% 되면 100% 되면 완료가 되고 여러분들 폰에 저장이 돼 있어요, 보내요. 네,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영상도 포함할 수 있고 사진도 포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포함이 만드는 게 가능한게 멸치라고 하는 유튜브 인트로를 제작해 주려면 이게 영상 어떻게 해요 영상 앞에다 붙이자고요 영상 앞에다가 그러면 이게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영상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들 보면 앞에 뭔가 소개하는 영상 나오고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영상을 어떻게 여러분 좋은 영상을 잘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할수 있는 좋은 영상을 잘 찾고 또한 가지만 더한 가지만 더, 더. 어떻게냐 하 그러면 오프닝 쭉 오면은 끝에 클로징도 있고 여기 보이세요? 네, 클로징도 있죠. 그 옆에 썸네일도 있죠. 클로징은 뭐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 영상이 클로징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끝에 붙이는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유튜브 썸네일도 만들 수 있죠 요렇게 이런 썸네일을 내가 만들 수 있다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이 사진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해되시겠어요? 클릭한 다음에 사진을 변경해야 되겠죠 그죠? 교체 사진 교체를 하는데 저는 만약에 사진을 부동산 여기 사진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요 부동산 사진을 바꾸고 아파트 사진을 할까 그랬나? 비양이 부동산이니까 하죠 뭐 부동산 사진을 하고 그죠? 에피소드 1 뭐 드디어 어, 입주 시작 이렇게 가지고 썸네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완료. 앞에는 에피소드 1을 하지 말고 음 뭐라고 하죠? 어. 이게 마포의 그래? 마포자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드디어, 마포자이, 아니면, 와우.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합니까 완료. 그럼 이게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로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또 어디서 확인 된다고 여러분 갤러리에 가서 들어가보면 이게 이미지로 완성이 되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썸네일로 쓰시면 된다고 이걸 여러분들 유튜브 썸네일로 만들어 넣으면 돼요 그럼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편하죠? 단점은 뭐냐 그러면 사이즈 조정이 안돼서 내가 글씨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정이 불가능해요 이거 딱 틀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 틀에 맞춰서 그게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드는 게 엄청 이뻐요, 여러분. 훨씬 예뻐요, 훨씬. 훨씬 예뻐 가지고 어, 이런 썸네일을 집어넣는 거 단에 좋은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멸치라는 앱은요. 멸치라는 앱은 그러니까 유튜브 여러분들 하실 때 유튜브 하실 때요. 유튜브 하실 때 제일 먼저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프닝, 즉 인트로 영상이죠, 그죠? 그리고 클로징, 마지막 영상, 그리고 썸네일 이런 것들 여기서 채널 아트도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채널 아트도요.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앱이 이 멸치라고 하는 앱입니다.